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무청시래기 지짐을 만들겠습니다.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뒀던 무청을 녹여 손질합니다. 푹 삶아져 있는 무청은 줄기 겉에 얇은 껍질을 벗겨주세요. 물을 꼭 짠 무청 두 덩이를 잘 풀어주세요 된장 반스푼 들기름 한스푼 진간장 반스푼 마늘 반스푼을 넣고 박박 묻혀주세요 긴게 싫으시면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양파 4분의 1쪽을 채썰어 넣고 북멸치 똥머리 제거한 거 5마리 넣고 살짝 버무려주세요 가열하기 전에 냄비에 재료 먼저 넣어주세요 거기에 다시마 한장 넣고 물이나 쌀뜨물 500ml를 부어주세요 제일 센 불로 바글바글 끓을때까지 가열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55분간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뒤적여주세요 물이 줄어들고 있죠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반컵 정도더 넣고 하세요 50분이 지나면 다시마를 빼주세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취향껏 넣으시고 5분간 더 끓여줍니다. 맛있는 무청시래기 된장지짐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